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었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 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위에 내 머리 숙여 저살아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니마다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 나, 나, 슬플 때 나,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